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키워 주겠습니다 홈 탭에서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삽입, 도형,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서식 탭에서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시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겠습니다. 통신 방식을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1로 적어주시고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림자는 없으니까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그림자 없음을 선택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서 홈탭에서 글꼴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1 밑에 옆으로 가는 선이 필요하죠. 바탕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고 좌우가 약간 더 넓네요. 삽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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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 선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를 정해주시고 글자를 계속 적겠습니다. 사각형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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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rl-Shif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주시고 원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회전,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노란색 조절점을 약간 오른쪽으로 끌어서 원통의 동그라미 타원 크기를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정원을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 서식 복사 원통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도형 3개를 선택해 주시고 서식 탭에 맞춤, 중간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살표를 선택해주시고 빨간 점에서 빨간 점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일 두께는 조금 두꺼워 보이는 선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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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을 클릭해 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글꼴을 바탕으로 바꾸겠습니다. 굵게 해주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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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홈에 서식 복사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과 하살표를 범위 씌워서 Ctrl-Shift를 같이 눌러서 직선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수정했고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기의 범위를 두 개를 씌워서 Ctrl-Shift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